결혼 생각 안하고 만나고 있어? 커플 유튜브 하는 순간 헤어지면 어쩔 거야. 아 근데 내가 좀오라그랬어돈 아깝게 해 특히 불편하긴 해 근데 딱히 어? 많이 먹는 겸 <웃음> 제일 매운맛이야 음. 제일 매운맛이 하나는 제일 매운거 하나는 한은...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<웃음> 그래? 맛있어 왜 전여친 충청도였냐? 왜? 전여친 베트남사 <웃음> 뭐가 제일 매운거지? 까먹었다 이게 매워? 너는 당 아닌데? 음. <웃음> 네 몇살이야? 나? 응. 누나보다 하나 밑에 아니야? 누나 9 0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이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요 x x x x x x 이제열을 봤는데 일본어가 너무 많아서 아~~ 고대였구나 공대입니다 아 월급은 괜찮아? 월급은 이제 그냥 초년생 <웃음> 급입니다 아니 그렇지 뭐 우동만 먹고 산다 점짜 내가 제일 좋아한다 왜아 너야 많았어 왜난본 네. 적이 없잖아 음. 그니까 뭐 대답해 줄수 있는 것도 네 여자친구가 결혼할 거 같아 나? 응. 결혼 생각 안 하고 만나고 있어? 하긴 여자친구 어리니까 딱히 네 뭐. 근데... 니가 뭐지? 친구 아. 어머니는 알잖아 하는 거는 음, 음, 근데 아시지 그거 결혼할 생각 상대 아닌데도 오케이 해주셨네 뭐를 돈거돈거하는거 동거? 그러게 근데 내가 좀 오라 그랬어 돈 아깝게 처음에 집 찾으려면은 몇십만에 깨진다네 그렇지 나 여기 이사 오는데 다 쳐가지고 오십만에 내게 들었거든 음, 음. 한국 돈은 오백오십 정도였으니까 진짜 돈많이 넣은 거지. 그래서 그돈낼 바에는 응. 여기다가 위에 로스터가 하나 있어 음그래이좀 낮아 내가 거기 잘 테니까 밑에 자라 음. 안 불편해? 솔직히 불편하긴 해 <웃음> 화장실 <웃음> 이런 거 그건 상관없어 이게 어. 아무리 초반에 좋고 해도 지금 두 자밖에 안 됐잖아 음. 싸울 일이 생길 건데 안 싸워? 뭔가 성격이 여자친구가 워낙 수다분은 워낙 좀 그렇고 나도 좀 그래 하긴 둘다 그렇겠다 어. 나는 우리 언니랑 도 같이 못 살아 왜? 내 성격이 진짜 예민의 끝판왕이거든다 귀마개하고 어. 이렇게 아무 도 장붙자 그래서 혼자 어. 생활을 할수 밖에 없는 거지 어. 살면 뭐 성격 맞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성격 안 맞으면 죄송 나 같은 사람이랑 뭐 아무도 못 사야지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<웃음> 없어 음. <웃음> 응. 내가 불편한 건 담배 솔직히 바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밖에 나가서 끊 되는 거 아닌가? 아 여친구는 끊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딱히 어. 많이 못 느껴 잘 나오는 거는 거 맞지? 응 누나가 이렇게 하면 나와 <웃음> 무슨 얘기 해야 돼? 네가 나한테 고민 상담하고 싶다고 했던 거 있다 그랬잖아 누나 있긴 한데 누나 이거 하는 거여 응 물어봐 그 응. 다들 친구들이 뭐 유튜브 하는 거뭐보는데뭐 대답해줄 게 없어. 그냥, 응. 그냥 진짜 내 일상 찍고 올리는 게 다니까. 응. 시작하기 까지의 단계. 거 없어. 그냥, 그냥 해봐야지 해서 왔다고 응. 아, <웃음> 그래? 대단하네. 뭐라 <웃음> 추억? 저장?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시작했는데. 돈 벌어야지 하고 시작한 건 아니고, 절대로. 그렇겠지. 네, 응. 왜, 하고 싶어? 뭘? 이거? 하, no. 그냥 딱 좋아하는 게두 가지였어. 약간 한일 커플 그런 거 하고 싶어야 어. <웃음> 요즘 너무 많아 하자 자꾸 유튜브 하자? 아, 하면 어때? 하면 어때? 음. 하자라고 얘기 안해 그거하고 여자 아이돌을 넣은 거봐 아이즈원? 아, 아이즈원 아와 내가 노래를 다 외웠다니까? 유튜브는 진짜 내가 내 채널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음.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음. 얼굴을 까잖아 음. 그러면은 평생 남아 어, 그거 그래. 평생 죽을 때까지 인터넷에 자기 업을 돌아줘야 돼. 평생 죽는단 말이야. 응. 음. 그러면은, 음. 좀 무섭지. 커플 유튜브를 하는 순간 헤어지면 어쩔 거야. 아. 유튜브에 수익이 생기잖아? 음. 그럼 그거 어떻게 나는 거야? 음. 편집은 누가 할 거야? 기획은 누가 할 거야? 그것도 그래. 안 하는 게 제일 좋아? 응. 음. 맞아. 나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. 후회하진 않는데,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. 나는 초반에는 음. 뭐 아플라든지 그런 거 엄청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안봐 그냥 음. 보면 내가 힘드니까 안봐 내가 보기 전다 지워 주셔 음. 그래서 다행히 나는 많이 못 보는데 아마 많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안 보는 거지 못 보는 거지 누나 말을 되게 예쁘게 한다 내가 <웃음> 그래 <웃음> <웃음> <웃음> 좋습니다. 일본 사는데 뭐 그런 건 없어? 뭐 음? 한국인 차별 나는 못 느꼈어 나도 한 번은 못 느꼈어 다들 혐한 뭐 이런 거 그거 본적 있냐고 댓글도 많이 달리거든? 음. 근데 내가 못 느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딱히 한국인 이에 차별당한 건 없는 것 같고 음. 외국인 이에서 불편한 건 맞지? 아 어, 그건 있지 그 그집 같은 것도 음... 안 해주고 보증이 필요 보증 소재 잘못 쓰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10년 넘 십 년이 뭐야 훨씬 더 됐지 다 합쳐가지고 만난 게 많이 안돼 맞아 네가 안 왔어 부산에 아니 네 뭐야 응. 추석도 설날도 안오잖아 그니까. 할아버지 발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난 가고 싶었어 그치 <웃음> 내 마음속은 부산에 있었어 애착감보다 근데... 그거 엉덩이 아프겠다 의자 어,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<웃음> 이거 부재 왜 안고 왜 꺼내 이걸 사는 아, 거야 거기에서 내, 내가 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인연이 생기냐? 내 친구가 내 채널을 보고 안내겠다 그걸 딱 보고 <목소리> 어? 그러더니 <웃음> <웃음> 어? 나 이거 아는 이 사람 아는데? 근데 누나가 아닌 줄 알았어 <웃음> 왜? 선입견이 강했나봐 무슨 소리 견 누나가 그런 걸 <웃음> 했냐? 아, 했냐? 아 내가, 내가 할일이 없다고? 음. 아. 음 근데 했네 했지 응. 근데 좋아